안녕하세요. 저는 AWS 커뮤니티 데이에서 자바 개발자가 최대한 빠르게 서비스를 오픈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최진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드라마 인 컴퍼니 플랫폼 크루에서 서버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300만 직장이 선택한 비즈니스 플랫폼인 리멤버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리멤버에서는 명함관리 뿐만 아니라 리멤버 커리어, 리멤버 커뮤니티 등과 같은 서비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외에도 tpost라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tpost는 스트리머와 시청자를 이어주는 사연관리 플랫폼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제가 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됐고 어떤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축 하게 됐는지 그리고 각각 api 서버와 웹서버의 인프라는 어떤 제품으로 구성을 했는지. 최종적으로는 최종 월마다 어, 유지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에게는 빠르게 오픈하고 싶은 개인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개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비용에 많이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배포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총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Java, Spring Boot로 짜여진 API 서버, 그리고 React와 JavaScript로 짜여진 웹 서버가 있었습니다. 먼저 API 서버의 인프라부터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고려해본 제품은 총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EC2, Elastic Beanstalk 그리고 Elastic k u b e r n t s 서비스입니다. EC2는 AWS에서 제공하는 가상화된 서버 인스턴스입니다. 처음에는 EC2를 직접 사용해서 서버를 구축할까 생각했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제가 인스턴스를 하나하나 더 관리해야 됐고 모니터링해야 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 등은 제가 수동으로 추가 구성을 해야 했기에 EC2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WS에서 직접 Kubernetes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인 EKS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학습, Kubernetes에 대한 학습비용과 유지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찾은 것이 이 Elastic b e n s t a l k 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저는 이 Elastic b e n s t a l k 이라는 서비스로 API 서버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엘라스틱 빈스톡이란 자바, 도커 등을 사용해서 개발된 서비스를 간편하게 배포하고 조정할수 있는 AWS의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은 엘라스틱 빈스톡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 AWS 리소스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빈스톡은 추가 비용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저장 및 실행하는데 필요한 AWS의 대, 리소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어떤 리소스를 관리해주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옵션을 관리해주는 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lastic Beanstalk은 Java, Docker, Go, Node.js 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Elastic Beanstalk은 사전 설정이라는 템플릿화된 설정을 제공하는데요. 단일, 크게 보면 단일 인스턴스, 고가용성 인스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일 인스턴스 옵션은 EC2 한 대만을 배포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고가용성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경우 오토 스케일링 그룹, 로드 밸런서 등을 배포하게 되며 이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옵션으로는 AWS x a y 로그 스트리밍, 환경 변수, 로그 교체 등을 지원하는데요. 여기서 AWS x a y 란 AWS에서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해당 도구는 Java 애플리케이션에서 따로 설정하는 것으로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유형으로는 단일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 유형, EC2 이미지 아이디, 플립 구성 설정 등을 지원하는데요. 환경 유형은 단일 인스턴스와 고가용성 인스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고요. EC2 인스턴스 유형은 해당 환경에 배포되었을 때 EC2 인스턴스 유형을 어떤 어떤 레벨로 설정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EC2 이미지 아이디는 배포된 인스턴스의 배포된 AMI ID를 말하고요 플립 구성은 기존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On Demand 인스턴스, 스팟 인스턴스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밸런스 옵션도 지원을 하는데요 로드밸런스 옵션은 고가용성 환경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배포도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 방식으로는 롤링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모니터링 옵션, 관리형 업데이트 옵션, 알림, 네트워크 옵션 등을 지원하는데요, 지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옵션도 지원을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게 되면, 엘라스틱 빈스톡 환경을 배포할 때,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사용한, 제가 처음 구축할 때에는, 엘라스틱 빈스톡 환경에 종, 종속되어서, 엘라스틱 빈스톡 환경을 삭제하면 같이 삭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따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삭제 정책이라는 옵션이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정책은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된 환경을 종료할 때 적용이 되는데요. 스냅샷을 생성할지 아니면 엘라스틱 빈스톱 환경이 삭제되도 유지를 할지 아니면 같이 삭제할지 등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캐싱 등을 위해서 엘라스틱 캐시와 RDS도 사용을 했습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필수로 RDS는 설정에 따라서 같은 VPC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VPN 서버를 하나 만들어야지 개발 서버의 모든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VPN은 OpenVPN을 사용했고요. 별도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도커로 OpenVPN을 설치했습니다. 엘라스틱 IP를 통해서 고정 IP를 부여한 후 라우트 53을 통해서 도메인을 등록하고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중요한 것중 하나가 비밀값 관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계정 정보, API 토큰 등과 같은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AWS에서 제공하는 비밀값 관리 서비스인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했습니다. 시크릿 매니저는 비밀값 관리를 위해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밀값 버전이 암호화, 그리고 비밀값 자동 로테이션을 제공하고요. 예를 들어 어, RDS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URL, 포트 등을 자동으로 입력해주고 계정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비밀번호 로테이션 의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은 람다 비밀번호 로테이션을 위한 람다가 생성되고요. 주기적으로 해당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합니다. 이때 람다는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었고요. 제일 좋았던 점으로는 Spring Boot Starter AWS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제 API 서버 프로젝트에 손쉽게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RDS 유형 외에도 DocumentDB, Redshift 혹은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을 지원합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것 외에 다른 유형의 보안 암호도 관리를 제공하고요. 암호 키도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배포해야 되는 서비스의 기능 중 하나인 오어스 로그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s s l 설정도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s s l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우트 53에서 도메인을 구매했고요. 해당 도메인에 대한 인증서를 AWS의 서티피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에, 라우터 53을 통해서 엘라스틱 빈스톡에 토 해당 도메인을 에, 에, 연결시켰고요. 엘라스틱 빈스토크 로드 밸런서에 에, 에, 아마존 서티피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후 모니터링에도 대비를 해야 됐습니다 로그 백슬랙 어펜더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API 서버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로그에 슬랙으로 전송하겠습니다. 로 인해 에러가 발생하면 최대한 빠르게 인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API 서버 CI-CD 구축에 대해서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는 코드빌드라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AWS 코드빌드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단계부터 테스트 실행 후 소프트웨어 패키징을 해서 배포하는 단계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완전 관리형의 CI 서비스입니다. 자체 빌드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보다 편리하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 AMI 환경 등을 따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가격도 분당 0.01달러로 낮습니다. CD는 AWS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AWS 코드 파이프라인은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 및 업데이, 인프라 업데이트를 위해 배포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CD 서비스입니다. 코드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정의한 배포 모델 기반으로 프로세스의 빌드, 및 테스트 및 배포를 자동화합니다. 파이프라인에서는 스텝 스텝에 속하는 액션을 마, 만들 수 있는데요. 스텝의 액션으로는 깃허브 혹은 코드 커밋, AWS 코드 커밋에서 코드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코드 빌드, 젬킨스 등을 이용한 테스트, 런스코프라는 런스코 프 API 모니터링, 블레이즈 미터와 같은 서드 파티를 이용한 테스트를 제공하고요. 람다 호출, 수동 승인, ECS. 수동 승인을 설정할 수도 있고 ECS, Elastic Beanstalk, 코드 디폴트,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한 배포도 다양하게 지원이 됩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은 각 스텝별, 파이프라인별, 액션별로의 상태값 변경에 따른 알림을 제공합니다. 해당 알림은 SNS 혹은 AWS 챗봇을 통해서 발송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AWS 챗봇을 통해서 Slack으로 받아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AWS 챗봇은 코드 파이프라인에 대한 알림 외에도 클라우드 워치에 대한 알람, 혹은 이벤트 브릿지에서 발송하는 알림 등에 대한 정보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기본적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깔아두기 위해서 AMI를 관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AMI를 관리하기 위해서 Packer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Packer는 단일 소스 설정에서 여러 플랫폼에 대한 동일 머신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오픈 소스 도구인데요. 어, 제가, 겪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패커 템플릿 파일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패커 템플릿 파일에 소스, 빌드 등의 단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에는 AMI 도커 이미지와 같이 프로비저닝 할 소스 이미지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빌드에는 쉘 스크립트 등을 정,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소스에 동일한 빌드를 적용한 해서 머신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AMI를 소스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AWS에서 패커가 인스턴스를 띄우게 되고 해당 인스턴스는 소스에 정의된 AMI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A 인스턴스에 SSH로 접근을 해서 빌드 스텝대로 프로비저닝을 하고 완료된 후에는 스냅샷을 뜨고 해당 상태로 AMI를 생성하게 됩니다. 패커의 빌드를 자동하기 위해서 코드 빌드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패커로 패커가 설치된 도커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해당 이미지를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파지토리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코드 빌드의 환경으로 설정을 하고 패커 AMI 빌드 템플릿이 있는 또 GitHub 레파지토리와 연동을 했습니다. GitHub 레파지토리에서 패커 AMI 빌드 템플릿을 변경하게 되면 은 코드 빌드에서 자동으로 빌드를 해서 AMI를 저장하게 해줍니다. API 서버에 이어서 웹서버는 어떻게 인프라를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는 앰플리파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앰플리파이에 GitHub r e p o s 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GitHub r e p o s 에서 배포의 브랜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치를 선택하게 되면 은각 브랜치별로 CICD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을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도메인을 연결하게 되면 각 브랜치의 배포, 배포별로 도메인이 설정, 도메인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CICD가 자동으로 구축이 되고요. 캐싱도 손쉽게 설정할 수, 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PR별 프리뷰, 각 PR별로 배포를, PR별 코드를 배포해주는 프리뷰 기능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의 비용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프리티어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리소스 중에 엘라스틱 캐시, 그리고 VPN 서버를 제외하고는 개발 운영 환경을 각각 구축해서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t2 기존 T2로 구축되어 있는 EC2를 T3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보다 좋은 성능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지금 T2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T3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RDS와 EC2는 리 i 베이션 인스턴스를 사용했습니다. 리저베이션 인스턴스 리저베이션에는 선금을 내는 리 t 베이션도 있지만 선금을 내지 않, 않고 하는 리 t 베이션도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한 것과 동일하게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프리티어 기준으로 약월 77달러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의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도 계속 학습하면서 인프라에서 모자란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별 vpc 분리, 프라이빗 서브넷 설정, 리소스 태깅, 테라폼 적용 등을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앤 컴퍼니의 최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